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운데요, 비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은시처를 여기 공간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물바닥입니다. 야, 아, 이게 물이 옆으로 빠져나왔어요. 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물을 안 나오게 돌멩이로 좀 막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천막을 한번 쳐가지고, 우리가 은시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비가 더 많이 온다는데. 은신처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진짜 이 비가 오니까 이게 엄청 힘들어요. 나무 구하는 거랑 뭐 이런 거랑 막 이것저것 엄청 힘든데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우, 야 올라가 봅니다. 오, 어. 길이. 어 여기 있다. 감자 여기있습니다 역시 핵감자 여기도 있네 하나 주문에다 넣고 두개 세개 어여기 있다 네개 아 네개면 되겠지 오케이 어, 물고기 잡았는데 좀 작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쉬리, 어, 뚝지, 뭐 이런 종류가 있고요. 뭐갈견이큰 거, 이런 어, 게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좀 쉬리는 너무 작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건 바로바로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배가 고프긴 하지만 어, 큰 것만 딱 해서 어, 하겠습니다. 어, 이건 너무 작지않아 아, 맞지? 갈견이 살려주고 어, 큰거좀 해가지고 어, 풀어주겠습니다. 사실. 이 뚝지도 좀 작아. 어더 커야 돼. 엄마 모셔와. 나중에 그 오늘 잡혀가지고 오늘 엄마 모셔왔어야지. 어, 여기도 이 뚝지 두 마리. 그리고 어리도좀 작네요. 어좀 애매. 어 너도 가. 아또 어, 작은 게 있네. 어 요거는 뭐 적당하고 여기 또 작은 녀석 이 있어요. 어 갈견이 작은 친구예요. 너도 가더 커와. 어 여기도. 자 얘도 좀 작습니다 아 살려줍니다 살려줘 자 그리고 여기 우리 큰 갈견이 여기 세마리가 있는데 오늘 이 녀석들로 오늘 맹탕 먹을거예요 지금 굉장히 추워요 죽겠어요 오늘 가봅시다 은신처로 잘 손질된 그 알견이 어, 넣어 주겠습니다 3마리네요 세 3마리 세 고춧가루 파.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만든 양념장이에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양념장 어, 고추장이니까 적당히 넣겠습니다. 약간 얼큰하고 칼칼하게. 슈타! 아,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어, 아, 뜨끈뜨끈한데. 일단 감자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자. 오. 감자 다 익은 것 같아요 살짝 국물 맛어 뜨끈뜨끈해 아 역시 매운탕이지 생선 생선 발견이 음. 빛내가 하나도 안 나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부스트트랩트를 해봤는면요 이렇게 하천에 나와서 들어올 때 하는 부스트랩트를하 재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물놀이 안전이 궁금하실 수있으습니다 여기까지 리니티비였고요꼭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